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빠져서는 안될게 바로 효과음입니다. 수많은 효과음 중에 유튜브에서 자주 쓰는 효과음이 있는데요. 215개의 베스트 효과음을 모아놨습니다. 유튜브에 존코바님은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상업적 무료 효과음을 공유해주셨고요. 를 다음은 문배님이 여러가지 효과음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 가시면 효과음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말 쓸만한 총 215개의 효과음을 모아놨습니다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공유를 해놨어요 압축파일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파일의 비밀번호는 이 영상 중간중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음 중에 하나가 자막이 나왔을 때 효과음과 화면이 전환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브릿지 영상에서 효과음을 넣으면은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가음만 넣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다음은 아무런 소리도 없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 후가음을 넣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영상에 효과음을 잘 넣으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No. <웃음> <웃음> <웃음>